혼자 남겨치는게더 두려울 텐데 말해준다면 조금 변할 것 같아 아주 작은 손지조차도 내겐 소중한 참 모두가 말했었어 둘이 잘 어울린다고 그럴 땐넌내 품에 기대어왔어 이제 눈을 감으며 꿈속에서 널 만나 긴 밤을 지내다 다시 보내고 난후 아파 눈물 흘리겠지 유 비가 오는 거리에 혼자 버려진 채로 서 있는 날 생각해 밤이 혼자 있는 밤이면 네가 참이 돼.